더블 킬. 뭐야? 더블 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아요. 시원하게 오늘은 뭐 오후에 진짜 별거 안 하고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깊필코 저자십시오. 오늘은 그냥 어깨에 조금 예 부담 있어서 쉬고 왔어요. 내일 형. 방송하고 아이고 스지이 형님 2만 원은 감사합니다.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. 후원까지도 감사용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설이야? 어 뭐야 바다 형님 오셨나? 바다 형님인가? 감사합니다오떡 d o n 만나세요. 최 d 감사합니다. 얼마 d o 네 콩이 o n 확 아, 하, 하수 하방송이다 하수 방송 집에서 해도 괜찮냐고요? 에이, 요새 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집유자가 대세죠 편하게 딱 본인만의 어떤 공간을 딱 만들고 죽음을 받아들여야겠다 두발로 치면 중차스나 반아 아, 이거 거리 서서 다리반 어시 안던데그럼지 우리 수비의 맨도 형님이랑 풍영 형님이 일단 시청자분이시네 요 런런 형님도 시청자분이신가? 큰일난 없다 어? 면 어? 그래 지로 많이 갔는데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자 이거 첫번째 소물기 한서방송 마트?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방파사고 있거든요 형님들 지금 이따 같이 하실 분들은 그 미리 긴말 주시면 좋아요 예약제도 비슷하니 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님 녕하세요 엔비디아요. 엔비디아 뭐 3D 설정하고 큰일 나는 안 오네. 그제 유튜브 휘둥그에 검색하시면 은 제가 한 2년 전에 설정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. 제일 뒷부분에 바탕하면 밝기 설정 말고, 다른 건다 똑같아요. 어, 이거 흘렀네. 유튜브에 휘둥그레 살짝 검색하시면 있습니다. 뒷부분에. 플레이. 뭐야.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미코에션아겠다오 무표현님 안녕하세요 조만간 또 배강판 하셔야죠 야클일 안온다 뭐야 작 일변도 작 공격 일변도 무조건 드럼 한명 있겠지? 드럼 플레이 아하슬것같아 장당인데 아이고 개불러기많원돈나 있다 아그래도 커피 한 8시 반부터 땡겨볼게요 컨디션 좀 올려야죠 재현영하요 형님또 <목소리> 주말이라서 배을 열심히 달리시겠네 와 근데 방금 각박박스 타고 2층 쏠 정도면 야무짓신데 아이 총 쐈으면 완큰 뭐 아, 이거또 먹었네. 아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, 다 왔다, 왔다, 왔다, 왔다. 와, 다리 반이패 아 근데 이미 사셨대요 제니. 는 이미 이제 사서 받으셨대요 손이 좀 작으셔가지고 그거 써보시고 안되면은 상공사 쓰시라고 추천했죠? <웃음> 야, 아하기 야아 비규환 상황에서 딱 저만 딱 노리시네 1대1 아월송이 아, 볼일이 있어세요 오케이 하, 확인요 맛있는거 많이 드세요 월송에서 역시 쉬고 와야돼 어깨 피로도가 높으면 총이 안맞아요 초반에 일단 야무지게 손좀 풀고 브레이 와 근데 저쪽분들 짝을 되게 좋아하네 아까도 짝게 엄청 많던데 큰나하고큰적이지 스나다리 브레이 설치되었습니다. 잠죠 아, 이 쓰니 알네 되게 텅텅텅텅 귀엽게 서지네. 일촌이 님 안녕하세요. MS 울고 아, 아 그때 MS 울고 이터 하신 분이셨나? 홍 형님? 와근 지금 510 지금 스포이저 중에 510 쓰는 유저가 몇 명이나 쓸까 와 더블케어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아요. M에서 300도 와 진짜 명품이죠. 레전드와 우리 우리 언더연막도없긴한데 저쪽도 패스라. 네. <웃음> 뭐지? 아아뭐맞 됐다. 어! 아이고. 아, 나 뒤바로 들는데 응, 말라할게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깡식이니 만나세요. 아이고, 아니짜 사른관이 <웃음> 그러게요 야 이제 <이게> 다들 폴짝폴짝 <웃음> 콩콩이가 여기? 그그그 스탬폴린이라나? 스 뭐라 하지? 갑자기 생각해야 돼. 아 트램폴린 트램폴린 와 어릴 때 재밌겠는데 이거 한순님 안녕하세요 와 월공 아직 갖고 계시다고요 레전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, 일단 첫 파스타트 나이스 깔끔하게.